야옹가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버워치 2가 나온다는 소문이 참 많이 돌았죠 그런데 정말 오버워치 2가 나온다네요. 블리자드가 오버워치 2에 대해 블리즈컨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 생각 또한 들려드리는 리뷰가 되겠네요. 가장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캐릭터의 외형 변화인데요. 색감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에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오 그게 윈스턴의 등딱지에서 참 많이 느껴지네요 <웃음> 2D스러운 캐릭터들은 조금 더 3D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메르시와 루시우에서 3D스러움을 더 느낄 수 있네요 기존 영웅들의 디자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킬이 추가로 생긴 것도 트레일러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라이나이르트에게 던지는 폭탄 스킬이 생깁니다. 루시우 밀치기는 벽 데미지가 생기는 것 같고요. 트레이서에게 국가가 허락한 에이맥이 생기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네요. 아직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에 등장한 영웅들이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의 디자인과 스킬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두 캐릭터가 합류하는 모습이 트레일러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둘다 전에 이미 오버워치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영웅들입니다. 한 명은 이번 제로아워 시네마틱 트레일러에서 등장하는 옴닉인데요. 이번 트레일러에서 슝슝 날아다니며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옴닉 캐릭터는 이전에 애쉬의 트레일러 재회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중에 둥둥 떠서 서 있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옴닉 영웅이기 때문에 아마 몸에 부스터나 중력 장치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제로아워 트레일러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딜러인 것 같습니다. 동그란 파란 구체를 발사하는 모습이 참 특이해 보이네요. 시메트라나 메이 같은 특이한 스킬을 가진 공격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전입니다. 이번 오버워치2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영상에서 잠깐 등장하는데요. 옴닉은 아닌 것 같지만 팔과 다리가 의수와 의족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전처럼 신체 대부분이 기계인 오버워치 요원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닥 놀랍진 않네요. 수전은 딜러 캐릭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슬라이딩하며 총을 쏘고 높게 점프 후 착지하여 의수를 총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네요. 누가 봐도 딜러죠? 오랜만에 딜러 신캐가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네요. 이 영웅은 이전에 오버워치 트레일러 영상 소집에서 오버워치 영웅 목록을 윈스턴이 보는 장면에서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수전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잠깐 얼굴만 나왔던 것이 다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새로 공개될 영웅 중한 명으로 항상 언급이 되어왔었습니다. 오버워치 2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기는 모드들이 생겼습니다. 오버워치에서 이벤트성으로 나오던 PVE 모드가 다양해집니다. 오버워치 팬들이 원하던 배경 스토리를 풀어내는 스토리 모드인 역동적인 이야기 임무. 저도 오버워치의 배경 이야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 이 모드가 참 기대가 되네요. 다양한 맵에서 진행되는 퀘스트 모드인 반복 가능한 영웅 임무. 이 임무에서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등 RPG적 요소가 더해진 오버워치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네요. 그리고 오버워치의 적을 찾아나서는 소탕작전 모드인 새로운 세력의 등장. 이 모드는 퀘스트 전용 모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오버워치 1의 메인 컨텐츠였던 기존 경쟁 빠른 대전 같은 pvp 모드도 있습니다. pvp 모드도 새 맵과 새 전장 종류가 추가됩니다. 맵들도 그동안은 한 개씩만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여러 맵이 추가가 되는 것 같네요. 밀기라는 새로운 전장 종류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화물에 안 붙으니까 아예 로봇을 고용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웃음> 오버워치 1에서는 PVP 모드가 메인이었습니다 오버워치는 출시 당시만 해도 평화의 수호자인 전쟁 영웅들을 메인 캐릭터로 홍보를 했고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페어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워 매너 있는 팀 게임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팀원들끼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팀 보이스를 제공 팀의 화합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블리자드가 유저들을 하... 너무 이상적인 존재로 바라봤던 걸까요? 유저들 간의 싸움, 파벌 나눔 등으로 공정한 게임이 힘들었고 적은 영웅 수 때문에 메타가 한정되는 등 PVP 모드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점점 줄어든 탓에 많은 유저들이 떠났습니다. 팬들이 원하던 배경 스토리를 컨텐츠로 삼고 유저들 간의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PVE 모드들 또한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PVP 모드의 환멸과 지겨움을 느껴 떠난 오버워치 유저들을 다시 소집할 기회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오버워치 2에서는 유저들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켜봐야겠죠? 다양한 모드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핵, 불란을 일으키는 유저 제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오버워치 1과 마찬가지로 만겜메 길을 걷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스토리 플레이 모드인데요 오버워치 1 트레일러에서 윈스턴이 오버워치 영웅들을 소집했고 소집에 응한 영웅들이 모여 첫 전투를 하는 것이 오버워치 2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오버워치 1 이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기계인 옴닉이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옴닉과 인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UN에 의해 평화를 위해 싸우는 기구, 오버워치가 창설됩니다. 창설 이후 세계적으로 지지받던 오버워치는 어두운 뒷일을 처리하는 블랙워치라는 기구를 따로 갖고 있었는데요. 이 블랙워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오버워치는 폐쇄됩니다 오버워치 폐쇄 이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던 윈스턴은 오버워치를 다시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요원들을 호출합니다. 이 요원 호출이 오버워치 1의 시작 스토리였죠 그 이후 소집 요청에 응한 오버워치의 옛 요원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 오버워치 2의 시작입니다 다시 모인 오버워치 요원들이 옴닉들을 저지하는 모습은 새 시네마틱 제로아워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흠식들 <웃음> 시네마틱 영상은 진짜 잘 만든다니까 진짜 오버워치는 빡치다가도 시네마틱 영상 보면 뽕이 차는 것이 만 그랬던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웃음> 오버워치가 참 세계관도 그렇고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라 원망한 <몬망>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오버워치 2로 원망게임이라는 <몬망>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에 오버워치 2가 출시되면 오버워치 2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아 맞다 나도 이거 할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빠이.